물고기 왜 있어? 들어오라는 건가? 들어가 봐. <웃음> 어떡해. 어떻게, <웃음>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? 들어가. <웃음> 쟤랑이 <웃음> <재롯이> 너무 예쁘다. 쟤랑이 <웃음> 봐봐. 입술이 예쁜데? 콧구멍이. 들어오라는 것 같은데? 자, 기 방으로. 어서 들어와. <웃음> 들어가도 되나? <웃음> 들어가 봐. 귀여운 것 봐, 우리 애기. 왜 그렇게 좋아? 애기 정말 좋나보다. 근데 안 보여. 여기 문자를 한번 열어볼까? 예? <웃음> 만두 같아. 약간 물만두인데, 찐 물만두 같지 않아? <웃음> 근데 우리 집 재롱이 관람 중이야 <웃음> 아니면 미니 호빵 미니 호빵인데 너무 뜨겁지 않아 몰랑몰랑해 약간 약간 약간 그 재롱이 졸리다 지금 그래 지금 얘가 자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자니까 빨리 지금 방에 들어와서 자자고 잠 투정 부린 거 있어 보이지? 눈 계속 감 근데 이러다가 우리 지금 이제 방문 나가잖아 그러면은 방문 딱 나와서 왜 다시 들어와? 이런다? 나가볼까? 근데 우리 지금 나가야 돼. 어, 좀 가까이 왔어. 근데 나가면 촬영 못해. 잠깐 시간. 반쪽만 보여 콧구멍 반쪽. 저 예쁜 거 봐. 우리 애기는 진짜. 어머, 나왔어 나왔어. 아 어, 보고. 침대에서 자야겠다. 누울래? 언니 가서 누워. 아니야 너가 가서 누워. 나는 옷이 좀.. <웃음> 언니가 가서 누워.. 뭐... 빨리 어? 어? 어? 아, 가서 누워 봐봐 아니 나 바지에 빵꾸 났어 아, 나 이거 밖에서 입던 옷이잖아 아 그러네 응. 그럼 그냥 대롱이만 늦게 하자 저기 불좀 꺼줘야겠는데? 그래야겠다 응? <웃음> 제롱 예쁜 것봐숨 막힌다 포실포실한 거 봐. 보실 보실 포실 포실 보실 해. 근데 지금 계속 말하잖아. 왜 계속 거기 앉아서 쳐다보냐고. 한명은 일단 올라와서 누우라고. 그데 지금 우리 재랑 우리 나가서 저기 지금 회의해. 어 회의해야 돼. 회의할 게 많아. 잘 자고 와. 재롱 잘 자. 재롱, 여기서 자고 있어. 밖으로 나오지 말고, 한, 한 시간만 회의하고 올게, 알았지? 자고 있어. 여기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놨다잉. 오, 되게 예쁜 것 봐. 진짜, 야. 제롱이는 그, 그거 있지? 그거 있잖아. 얼굴이 약간, 노세범 파우더 바른 것 같아. <웃음> 보송보송하다가. 어, 너무 보송보송해. 이, 얼굴이 습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완전 중성인데 노세범 파우더 바른 것 같아 파우더리해 얼굴이 안녕